고민 해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가랜드에서 <웃음> 비주얼과 절. 네, <웃음> 네, 네, 네, 네. 먼저 해. 먼저. 해. 인사, 같이 할. 같이, 같이 같이 할까요? 같이.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네. 다시 할게요. 다시 네. 다시.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이거를 네. 멘트, 멘트 안녕하십니까 멘트를 네. 같이 할 건지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네. 따로. 내가 먼저 할게. 인사. 네.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아, 전음과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 MC 이종우입니다. 네, 부동산 공시법 담당하고 있는 서브 MC 김경열입니다. <웃음> <웃음> 아, 이 먼저 선점을 뺏겼네. 예, 우리 오늘 네. 오늘의 게스트. <웃음> 두 번째 사연을 음. 이제 고민을 우리가 또 해결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만 예. 재밌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 요 지금 댓글이 난리가 댓글 난리났어. 난리났다고요? 뭐 지금 올라가지 못한 쪽볼 댓글이 난리났다고 지금. <웃음> 네, 정규 편성이 알겠습니다. 거의 확정돼가고 예, 예, 예, 예, 어, 이렇게 예, 예, 예. 그렇게 이 정규 편성? 정규 아, 편성. 금요일마다 여기 와야 돼요? 그렇죠. 어, 네, 알겠습 뭐 금요일이든 언제든지 막 이렇게 와서 음, 우리 예. 고민 상담을 해결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난 강이 많아. 어,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아이 정도 되면 강이 없죠? <웃음> 그러니까 게스트는 뭐 많으니까 아 그래? 어, 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요. 둘러면 올게요. 그러니까, 네. 아, 올게. 아, 그러니까. 아, 아. 우리 맞아. 오늘 두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1차 과목 합격하고 올해 2차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2년째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교수님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물론이고 지금 강의까지 하실 정도까지 다다르셨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수님은 공부하실 때 따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처음 접하는 지식을 어떤 과정을 통해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노하우 좀 가르쳐주세요. 어, 이분이 차 붙으셨네. 예, 예, 에, 일단 번, 2차 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강의 기법을 얘기하는 건 아닌 고요 음... 저희가 공부할 때 네. 아니면 이제 뭐 객관식 시험을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학습을 어떻게 했었느냐 네. 학습 비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하우, 네. 뭐 노하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어떻게 되냐. 노하우 네. 음. 제가 몇 가지를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요 아 어, 음. 어, 그러세요 먼저 네.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음. 네. 메인이니까 어, 맨, 맨, 메인이 메인 메인이 먼저 항상 메인이 먼저 하는 걸로 네. <웃음> 수험생은 공부를 해야지 수험생이죠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책만 잡아다 놨다 는 공부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 계획을 세우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공인 중에 동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뻐라처럼 음.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시간 없죠. 어, 시간 없다 음.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엘리베이터를 눌러놓고 엘리베이터 올기 전까지도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음. 음, 중간 중간 이제 암, 암기해야 될 것들 암기하고 이야기. 약간 자기 자랑하는 은데 어, 아, 자랑은 아니고 뭐 이제 학습 <웃음> 비법 <비포> 노하우를 얘기하는 <웃음> 네, 거니까. 어. 좋아요. 그러니까 음. 자투리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게 그런 거 없어요? 노안 안 할? 아직 아직 안 왔어? 나 심심이 나도 왔다는 건 아니야. 나도 아, 안 왔어. 너안왔는 아, 제가 제가 보건데 이렇게 좀 멀리서 보는 듯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직 듯. 아직 이거 괜찮아. 아, 아니 아니 괜찮은데. 어봐잘 보여. 아잘 보여. 보통 공부하는 게 강의 듣고 책 보고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책을 보고 나서 책을 덮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리마인드. E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포인트예요. 아, 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어, 돼요? 네. 두 번째 뭐냐면, 어,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데, 학문적 공부가 아니거든요. 시험 봐야 되거든, 시험. 오케이. 근데 뭐, 누구한테 설명은 잘해주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안돼 있어요. 보통, 78, 90에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되게 성실하게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시험은 안 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중간 중간 점검좀 필요하지 않나? 아 그렇죠. 중간 중간 모의고사, 예모의고사 모의고사, 아, 전문고사, 모의고사 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메가랜드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모르세? 나 왕따야. 뭐 저는 한몇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자격 심을 공부함에 있어서 후반부 D c 험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아, 생각이 아,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중요도 높은 부분 위주로, 음, 아. 그다음에 난이도가 뭐. 특히 객관식 자기시험에서는 난도 중하 위주로 그렇게 음, 공부를 좀 어, 하시는 그렇죠.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만든 기법인데 음.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좀 구분해서 어, 공부를 그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레이럴, NL 기법인데, 요 부분은 내가 나중에 암기를 해도 될것 같다 싶은 부분들을 어, 지금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면. 어, 어 미리 외우는으 까먹어. 까먹어. 예. 그니까 대충 한번 슥 보고, 그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L이라고 적어놓는 거죠. 레이럴. 어, 그리고 지금 요거는 하고 가도 되겠다 싶은 건 n 이 나중에 N이라고 L을 거예요. 보고 까먹지 않을까? 이거 뭐지? 뭐, 내가 그거, 왜 L이라고 어 그걸 까먹으면 <웃음> 합격 못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 먼저 얘기했어요. 계획적인 학습. 2번, 자투리 시간 활용. 3번, 우리 병렬쌤이 얘기해 주셨던 리마인드 4번이 실전 연습이었어요. 실전 연습. 그 다음에 5번이 좀 집중력 있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DC, 몰아치기. 몰아치기. 그 다음에 이왕 공부 시작하신 거 독하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중요도 높은 부분, 난이도 중화 위주의 공부를 좀 한번 하자. 그 다음에 now and later.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자. 아홉 개 많다 어. 아홉 개. 근데 이게 학습 비법을 알려주는 건데. 9개. 비법이면 한두 개로 끝나야지 뭘 아홉 개나. 그게 마지막에 그는 네. 한줄 솔루션을 한다는 네. 거. 어. 뭐. 괜찮죠? 괜찮았죠? 네. 어난나 괜찮은 난 괜찮 난, 난 만족해. 한줄 솔루션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열공시 쌤의 한줄 솔루션. 네 우리 짧게 하기로 했어. 짧게 하기로 네. 했으니까 공부는 음. 공부는 꼭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음. 음. 언제라도 할수 있다. 길거리에서도 할수 있고 항상 리마인드하고 할수 있다. 언제든지 할수 있다. 까지가 좋았는데 또또 또 길잖아. 또또또 산석줄 또, 또 됐어요. 공부는 책상에서만 <웃음> 하지 말자. 저는 N L 기법을 활용하자. 이종어 만든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L이 뭐라고? 레이러. 레이러. 어 나우엔 레이러 기법.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한번 구분해서 정리하자. 레이러를 까먹을까봐. 음. L A 시지시 나가고 있잖아. 요 L A T E r l a t r 굳이 또 그걸 스펠링을 얘기하나? n later Now and later <웃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꼭 책만 봐야 된다고 이렇게 공부를 꼭책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차마 이렇게 음. 방송 시간 때문에 방송 시간 때문에 못 해드린 얘기는 음.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더, 더, 더 저희가 또 이렇게 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으면 물으면 음, 음, 댓글로 그렇죠. 또 이렇게 남겨드리고 어, 밑에다가 음. 열공시밴드 어, 열공시 어, 들어와 주세요 어, 어, 부동산학개론 이종호TV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고민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고민 고민 해결! 해결. 고민 해결!